저도와 어? 뭐야 와와해이기는저 저기 저거는 저기 는 저기 와거는 저기 저거는 저기 기 저거는 저기 저거는 저기 저거는 저와 저거는 저기 저거는 거는기기 저거는 저기 저거는 기 저거는 저기 저거는 저기 와 연예인이다. 아, 예인이다 아, 아이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깜짝 놀랐네. 박비이님이 오시는 기이 나는 연예인이랬는데 오늘 진짜 진짜 멋있어. 어떻게 오셨대요 홍콩까지? 비행기 타. 아니 배는 데 홍콩 홍콩. 한자 한번 찍요 한자 한번 요 오케이 오케이. 한자 한 찍어줘. 연이다야 진짜 어떻게 이길 건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 아야 상상치도 없한다기하다 심지어 도 우리랑 맞아. 그래 비어비야 올라. 진짜 지금 거의 월급 발급까지. 금 거의 머지부터음기까지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한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사합니니 감사합니다. 감사합 내 시간만 보여달라 이거 봐봐 봐봐 대박이다 보험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웨림포에 속신매 이거 줄게 오 <웃음> <오> 와. <웃음> 와. 와 진짜 착하신다 웨림포의웨이매외림 고맙습니다 고맙다 진짜 착하시네 형이 못 너는 복 갈거야 나보이형 팬미팅 가고 싶다 축하해 우리 퉁일이지 않았어요? 어, 쉬가 형, 쉬랑이 우리 친구지? 어색하지만. 진짜 <웃음> 내가 일찍 태어났어. 보고 그냥 퉁일하고. 퉁일이야? 이거. 아, <웃음>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 근데 너무. 아, 아니, 너무 아니. 아, 아 진짜. 아, 진짜. 오늘. 다음에 아, 그래. 그래. 아, 다, 닭보검 아, 아, 아, 아, 아, 팬미팅에 가는 아, 걸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 무대, 무대나오고 그러더라고. 원래 초대했었는데, 우리가 시간이. 춤법 추구하다니까. 나 그거 좀봤어 영상. 또고아아 진짜로 대박이다 이보 아, 콘서트 한번보형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최근에 노래 나왔어요 아진짜로 아, 진짜로? 노래 나왔어세요 k k 예명 예명 MC 보험은아 이게 아니어 MC 보 저는 동남에 박씨가 박보검이고는거아어요스잘 들어볼게요 와, 와, 아, 어, 야 이거 진짜 위기머 진짜 그래. 너무 어머, 어머, 너머 어머, 다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봤어요 이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어머, 어 어머, 어 어머, 어 어머, 어 어머, 어 어머, 어어어어